그래도 일반적으로 일관성을 높일 때는 손목의 움직임이 아이언과 드라이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로 여러분들 중요한 레슨을 한 가지 해드릴 거예요 바로 손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손목의 움직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디테일한 레슨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드라이버 손목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손목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. 그렇다고 진짜 공칠때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지만 아이언에 비해서 드라이버는 상체가 세워지면서 살짝 펴집니다.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자체로도 힘이 빠져요. 자 그리고 제 오른손을 보시면 이렇게 오른손이 오히려 더 많이 써지는 힌지 동작으로 클럽헤드를 딱 올리는 느낌이 강해져요 반대로 아이언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각이 많아지면서 상체도 좀숙여줍니다 손목 코킹에 각은 유지하면서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힌지 동작보다는 왼손에 코킹하는 동작이 더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이 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헤드가 움직이는 길이 좀 달라질 거예요 자 아이언 같은 경우는 상체가 숙여지면서 각이 생겨요 각을 또 유지하면서 움직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헤드가 움직여요 저절로 다운블로가 생기죠 자 반대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좀 세워지니까 그냥 이렇게 자동차 와이퍼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드라이버 칠때 이렇게 뭔가 코킹을 해서 올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칠 때는 제가 드라이버 칠때 약간의 코킹을 쓸 때는 공을 좀 높이 띄운다던가 혹은 약간의 페이드를 걸 때는 각을 좀 유지하고 칩니다 그러면 공을 높이 띄우거나 이렇게 지금은 슬라이스가 나지만 페이드 구질을 칠때 그렇게 하곤 합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언에 비해서 조금 상체도 세워지면서 손목이 이렇게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살짝 세워진다 그래도 각은 유지되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헤드가 그냥 이렇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느낌에 그러면 오른손이 접어지는 느낌이 더 강해지지 왼손으로 꺾는 느낌이 강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왼손으로 꺾임은 이렇게 되는 거고 꺾임은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손의 쓰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세워주고 오른손 그래야 이 헤드를 정말로 잘 느끼면서 던질 수가 있어요 적은 힘으로 멀리 보낼 수 있다 자, 반면에 공을 좀 높게 띄우거나 좀 오른쪽으로 보내는 페이드 샷을 구사한다 살짝 낮춥니다 드라이버라도 왼손의 꺾임이 강하게 해서 페이드 구질을 구사하거나 높게 띄우는 샷을 할 때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아이언은 드라이버보다 살짝 각이 많아지면서 왼쪽 세 손가락이 살짝 눌리는 힘이 좀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힘을 유지시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게 돼요 각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오른손보다는 왼손의 꺾임의 느낌이 강해지죠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운블로 어, 눌러치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골프의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일관성을 높일 때는 손목의 움직임이 아이언과 드라이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 하는데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손목 스윙의 차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아마 여러분들 골프 스윙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